Are you listening? 네. 네, 일단 찾았다, 찾았다. 자, 네. 사룡의 심장 키 몬스터를 찾았어요. 네. 어, 이키 몬스터가 오늘의 우리의 네. 그 이벤트를 도와줄 녀석입니다. 네. 자, 수분 던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 몬스터를 사, 음, 잡아줍시다. 네. 자, 열었고요 어, 바로 키 몬스터로 입장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잽니다, 아니지 아, 참고로 여기 몹들이요, 어, 리, 그 리젠 속도가, 어, 자기 그 잡는 속도 대비해서 빠를,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본인이 엄청 빨리 잡으면 리젠 속도가 그만큼 느리게 되고, 그런 겁니다. 어 아니 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누나 나 지금 한 시간 지금 실험 들어가 들어갔어요 얼른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또 오실 거면 이제 안 오셔도 되지만 이제 다 익어 가지고 자자자 조금만 해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먼저 돌면 좋은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 돌고 나면 다시 중앙에 여섯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시계님 방송파에 광고 떠요? 아 광고 떴어? <웃음> 광고 봐주시면 고맙고요. 아 원래 떴어. <웃음> 원래 떴어. 고, 고, 고. 딴, 딴, 딴. 딴. 아 원래 떴었는데 형님들이 이제 그 방송 너무 띄우면 이제 광고 너무 띄우면 형님들한테 이제 미안해서 자꾸 띈건데 아 제가 너무 이제 형님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거다 시켰습니다. 어렵게 해 주시기를. 자자 치고. 어쩔 수 없네요. 가난한 깜짝이 길러가. 너무 짠하다 생각해 주시고 자, 막방하는 데 막고 잡고 다시 나갑니다 아, 광고 제가하고 봐서 그랬나보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나봐요 네, 광고 아, 제가하고 보셔도 됩니다 광고가 되게 긴 것도 많거든요 짧은 건건 뭐 괜히 보이는데긴 거는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아, 광고 클릭하면 거짓말 좋은 일이 생기나요? 어, 그쵸 <웃음> 그게 이제 0.7달러짜리 인생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인생이 되겠죠 네, 일명 그 광고로 수입이 좀 생기죠 제가 후원으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 후원으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광고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아, 불쌍한 땅니수로 불쌍한 자, 지금 이상태로 보니까 몸 되게 빨리 잡아요 지금 엄청 빨리 잡는 거거든요 아직 풀 토핑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빨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좀시어가면서 천천히 가야 되겠습니다. 짜짜짜 네, 찾아봤습니다. 자, 이로써 연한바퀴째 라스트, 오명1 순사던 1시간 실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을로 복귀를 해서요, 총우몇 개를 먹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어, 1이 5개, 상자 2가 2개, 상자 3가 5개, 그리고 상자 파이브가 세개 어, 나왔네요. 그럼 토탈 은몇개 먹었냐면요 1다개한개 차이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깜찍이 길러의 필지였습니다